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태그입니다. 자, 태그가 뭐죠? 이렇게 생긴 게 태그잖아요. 우리 옷살때 보면은 옷에 붙어있는 그 종이 쪼가리, 예, 그게 바로 태그죠. 자, 그 태그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 옷을 설명해 줍니다. 그 옷이 어... 원산지가 어딘지, 또 어떻게 빨아야 되는지, 또...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정보들을 바로 그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태그라는 것이죠. 즉, 옷이라고 하는 컨텐츠에 대한 음, 메타 데이터 자, 이런 말좀 어려우니까 못 들은 걸로 하시고 자, 바로 그런 게 태그인데 이 버전관리 시스템에서 태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버전들이 수많은 버전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그 버전들 안에서도 의미있는, 기념할 만한 버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 있는거 하나하나가 다 버전이지만 이거는 우리 내부적인 버전이고 실제로 사용자에게 출시되는 버전 뭐 윈도우 예를 든다면 뭐 윈도우 3.0 또는 윈도우 95 윈도우 98, 윈도우 미뭐 비스타 이런 식의 것들이 다 버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각각의 버전 사이에는 수많은 뭐 내부적인 버전들이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가 내부적인 버전이라고 한다면 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버전들 예, 그런 각각의 그 버전에 해당되는 그 것들이 아주 중요한 기념비적인 버전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기록할 필요가 있을 때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 이 태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태그를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작업한 이 stash 추가라고 하는 이 버전이 있는데 이 버전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서비스의 어첫 번째 버전이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예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버전관리 시스템의 버전이 아니라 그 제품의 버전 1 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자, 여기서 태그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에 스페시, specified commit이라고 되어있고, 여기 뭐라고 적혀있죠? 자 여기 적혀있는 이게 뭐냐면 음... 이게 commit id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commit id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ffa...로 뭐뭐뭐 시작하는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버전 하나하나에 대한 식별자예요. 이름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GUI 환경에서 여러분이 버전관리를 할 때는 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제가 언급해드린 기억이 아직 없는데 언급했으면 좋고요. 예.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여기서는좀 필요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른쪽 클릭하고 태그를 누르면 어때요? 여기에 적혀있는 이 commit의 id, 이 값이 바로 여기 적혀있죠? 예, 4d까지만 나와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오른쪽 클릭해서 선택한 저 태그에 대해서 저 버전에 대해서 우리가 태그 네임을 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음... 버전1 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어, add 태그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안 보였던, 아까는 없었던 게 새로 나왔죠? 여기 버전1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태그스라고 되어있는 걸 보면 버전 1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또는 과거의 어떤 특정한 태그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특정한 버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이렇게 태그를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버전 0.5 뭐,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add 태그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버전은 태그 값이 붙었죠. 버전 0.5라고 하는 태그 값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 여러분이 제 그, 만들고 있는 그 제품이 뭐 버전이 아니라 릴리 l 라고 하는 이걸 쓴다면 릴리즈를 쓰면 될 테고요. 만약에 서버에 디플로이를 하는 그 시점에 버전들을 기록하고 싶다면 뭐 디플로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버전을 태깅하면 되겠죠. 또 여러분이 이 버전 0.5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뭔가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어 브랜치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버전 0.5라는 태그가 가리키고 있는 브랜치를 만들고 싶다면 자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이름은 아무렇게든 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스페이스 파이드 커밋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버전 0.5라고 하는 우리가 만든 태그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거죠. 자, 얘가 얘죠? 그쵸? 자, 그리고 create branch를 하면 여기에 branch가 생기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태그 언더바 버전 0.5라는 브랜치가 생겼죠? 그리고 이브랜치는 어디를 현재 가리키고 있나요? 이브랜치는 자, 태그, 태그 언더바 버전 0.5라고 하는 방금 제가 생성한 브랜치는 버전 0.5라고 하는 태그가 가리키고 있는 이 버전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 브랜치는, 이 브랜치는 바로 이 버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브랜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태그는 어떤 특정한 버전의 일종의 어, 기록할만한 기념할만한 버전이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할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아,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려야 될게 있는데 여기 있는 이 태그는 아직까지 우리 로컬 브랜치에 로컬 저장소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격 저장소로 이 버전들을 푸시할 때 태그는 푸시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푸시할 때 푸시를 할때자 푸시 올 태그스라고 되어 있는 요거 있죠. 요게 체크가 된 상태로 ok를 누르셔야지만 여러분이 로컬 저장소에서 만든 이 태그들이 원격 저장소로 올라가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 t 에서는 기본적으로 태그라는 것을 다른 사람과 꼭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저장소에 공유해야 될 만한 태그가 있다. 그때는 pushAllTags를 선택한 다음에 push를 하시면 됩니다. 자, OK를 한번눌러볼까요 그러면 서버로 push가 됐고요. 음... 제가 github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GitHub으로 왔는데요. 원격 저장소로 태그가 잘 올라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GitHub에서는 태그를 r e l e s 라는 이름으로 달, 달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버전1, 버전0.5라고 하는 이 태그들이, 어, 원격 저장소로도 동기화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태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